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인테리어 순서만 알아도 돈 벌어요.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나그 영상 봤는데, 그래, 뭐 순서는 이제 알겠어. 근데 철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고, 뭐 도배는 며칠 걸리고, 장판은 며칠 걸리고, 이런 것도 알려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스케줄을 며칠부터 며칠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어, 가장 먼저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할때 반셀프를 할지 아니면은 이런 인테리어 토탈 업체를 찾아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인테리어 토탈 업체 같은 경우는 어, 일하시는 분들이 다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반셀프 인테리어 한다 2주 할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할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일어나요 토탈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경험이 하도, 하도 많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지만 처음으로 반셀프를 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 연락처 찾는 게 정말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잘하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정말 성실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넉넉잡아 한 달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빡빡하게 딱 2주만에 타이트하게 공사가 끝나면 정말 좋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쏙 들게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시려면 음, 적어도 2주에서 넉넉잡아 한 달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토털 인테리어 업체도 공사를 하다보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복병들이 일어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셀프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정 스케줄 짜는 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정 스케줄을 짜기 전에 먼저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부분은 철거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할 건지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를 많이 봐요. 인스타를 보면서 안방 인테리어 하면은 정말 예쁜 인테리어들이 쭉 나오고 뭐 거실 인테리어 아니면 중문 인테리어 중문 뭐 아니면 뭐 아이방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내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들을 키워드로 검색을 딱 하면 쭈루루루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우리 집이랑 구조가 똑같네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을 클릭을 해서 그분이 인테리어 한걸쭉 보세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이 집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구나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캡처캡처캡처를 해서 뭐다 뽑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쭉쭉 붙여갖고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한 장을 만드셔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아, 그러면 우리 집에는 지금 신발장이 요만큼 있으니까 기존의 신발장을 철거하고 좀더 길게 넣어야겠다. 어, 우리 집에 가벽 요거 톡톡 쳐보니까, 어, 시멘트 아니네? 가벽이네? 그러면 요 가벽은 철거하는 게더 낫겠다. 우리 집 중문이 없는데, 어, 이 구조에 중문을 넣으니까 괜찮네? 중문을 넣어야겠다. 요런 감이 생기세요.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할수록 우리 집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이미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적어도 내가 입주하기 한달 전까지는 자료들을 다 보시고 이미지가 다 머릿속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은 철거할 거다, 나는 이 부분은 추가할 거다가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일하실 분들을 찾아야 돼요.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카페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인 중에 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 소개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분들을 결정을 하셨으면 일정을 그분들하고 이제 조율을 해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집에 반셀프기 때문에 누가 자재를 직접 갖다 주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자재들을 한 미리 미리 다. 뭐 클릭을 해서 배송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을지로나 이런 방산시장 같은 데 가서 직접 자재들 다 구매를 하셔서 언제까지 배송해주세요 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게 한 공사 시작하기 열흘 전에는 끝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혹시나 아 내가 그거 놓쳤다 하는 부분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아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은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려운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아파트라고 한다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할 건데 그 중에 며칠부터 며칠은 철거가 들어가고 며칠부터 며칠은 무슨 작업을 하고 며칠부터 며칠은 무슨 작업을 해서 총 며칠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음 저희 집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의 의미로 작은 선물 이렇게 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들어오는데 인테리어 해야죠 라고 하시면서 아마 사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확장이 들어간다 그럼 이것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장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확장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확장도 가능하답니다. 요 스케줄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전에는 받으셔야 하고요. 철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해야 될게 도시가스 밸브 철거하셔야 돼요. 가스 밸브 막지 않고 하시면 가스 생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스 밸브 전화하셔가지고 막아주세요 해서 가스 철거하고 이제 입주하실 때 가스 연결하실 것만 하시고 인덕션을 사용하신다면 가스 아예 그냥 철거하셔도 되니까 철거하시고 엘리베이터 고양하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 공사합니다 그 안내문 있죠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 그러니까 버튼 누를때 1층에 하나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하나 이렇게 아마 붙이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돼요 공사의 순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짜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며칠 걸리나요? 라고 생, 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넉넉잡아 제가 반셀프로 갈 때는 한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리, 최대한 빨리 엑기스만딱 모아서 2주 만에 하려면 얘를 묶음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묶음으로 작업을 하느냐 철거하고 설비하고 보양을 묶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끝내요. 근데 저는 요거를 금요일날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미장이라는 게 뭐냐면 아 먼저 철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철거라는 건 부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쓸모 없는 가벽이라든지 뭐 갈매기 몰딩인데 몰딩을 없앨 거라든지. 벌레바지도 없애고 뭐 새로 할 수도 있고 아예 없앨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없앨 거라든지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도뭐 없앨 거라든지 없애는 건다 철거예요. 그런 철거를 하면서 동시에 설비와 미장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금요일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미장이라는 게 뭐냐면 없는 부분을 시멘트로 메꿔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세탁실 미장이 있어요. 예전 세탁기들은 지금보다 용량도 작고 세탁기가 작아서 오래된 아파트들 턱을 보시면 요즘 새로 나온 세탁기가 그 턱에 올라가면 끝까지 안 들어가요. 이게 통세탁기는 상관이 없는데 드럼세탁기라면 균형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 짧은 턱에는 얘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세탁기를 사시고도 세탁실에 세탁기를 못 놓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 때, 요 세탁기 턱을 더 만들어주시면 세탁기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위장이에요. 그 턱을 만드는 게. 시멘트로 턱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몰딩 같은 거를 다 띄어냈어요. 근데 거기에 시멘트가 이렇게 패였다. 그래서 도배 같은 거 하면 안 예쁘게 울퉁불퉁 되겠다. 그런 거 메꿔주는 게다 미장이에요. 그런데 요 미장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만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의 문구를 아무리 우리 집 붙여놨다고 해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인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밟으면 하, 발자국 만지면 손자국. 그러면 위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휴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철거, 설비, 위장은 금요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동안 굳겠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샤시를 넣으세요. 샤시는 하루만에 가능해요. 그리고 샤시하고 전기 1차하고 목공이 하나로 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공은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집 몰딩만 딱딱딱딱 해주세요 목공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하루만 에 끝나요 근데 천장도 뜯었고요 몰딩도 다 뜯었고요 문선도 그 문이 있으면 그 옆에 문선도 다 뜯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이틀에서 3일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샤시, 전기, 그리고 목공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4일 정도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하고 나면 페인트하고 타일이 들어가요. 이게 또 금요일날 넣는 이유가 있어요. 페인트하고 타일은 생각해보세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르는 시간이 있어요. 요거 양생이라고 하거든요. 마르는 시간은 아까 미장 같은 경우도 마르는 시간 그게 바로 양생이에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일 타일 같은 경우도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요. 타일 다 마르지 않았는데 밟으면 타일이 옆으로 싹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타일이나 페인트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만약에 묶으면 금요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공작업이 조금 일찍했다. 그래서 한 3일만에 끝났다. 그러면 타일은 뭐 타일이랑 은타일 페인트는 목금 이렇게 여유롭게 잡으셔도 되고요. 범위에 따라 이 인테리어 스케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이 지나면 또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페인트가 싹 마르고 타일이 싹 마를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화장실 도기가 들어오고 동시에 필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하 화장실에는 필름을 하는 게 뭐, 끼케야 문틀? 만약에 하신다면 문틀이나 문 정도 되실 텐데, 그거는 화장실 시공할 때 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하실 때 필름 아저씨 보통 뭐, 필름 하시는 게샷시나샷시를안 교체한다고 했을 때샷시 만약에 기존의 체리를 화이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문 색깔을 바꾼다든지 붙박이장 바꾼다든지 뭐 요정도를 하실거예요 그럴 때 화장실 하실 때 다른 데 하시면 되니까 화장실 도기하고 필름을 또 하루에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월요일이면 끝나요. 만약에 필름이 하루만에 안 끝났다. 보통 화장실 도기는 하루만에 끝나요. 필름이 안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 다음에 마루시공할 때 필름 같이 넣으셔도 돼요. 또 한번. 그러면 화요일날 하면서 마루도 하죠. 이때 마루는 무엇을 하느냐. 만약에 마루를 하신다면 마루는 뜯는 걸 해요. 마루 뜯을 때 근데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필름 첫째 날 거실이나 뭐 주방 같은데 마루를 뜯을 부분에 인테리어 필름이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월요일날 마루를 뜯기 전에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 다음날 2차 작업 때는 마루가 없는 부분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서로 겹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해요 마루를 뜯을 때 먼지 엄청난데 우리 집 마루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며칠 뒤에 올라올 영상이지만 저같은 똥멍청이는 저희 집 마루가 강화마루인 줄 알았는데 온돌마루인거예요 바닥에 온통 본드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에 정말 엄청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바닥에 온통 본드다 그러면 샌딩 작업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마루만 뜯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샌딩 작업이 들어가는데 요게 하루가 꼬박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루 까는 게 그래서 마루는 총이틀요 그냥 보통 온돌마루를 깔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틀을 생각하셔야 돼요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날은 도배, 장판, 전기 2차를 묶을 수 있어요 음, 평수에 따라 하루만에 도배, 장판이 싹다 마무리 될수 있거든요 이게 넓어진다면 또 날짜가 또 길어지겠지만 도배, 장판, 전기 하루만에 싹다 묶어서 다 끝내고 금요일날 싱크대, 신발장이 들어와서 설치 하루만에 하시면 토요일날은 이제 청소, 입주 청소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요게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쫙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2주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이 작업할 때이 작업하고 이 작업하고 묶어서 가고 묶어서 가고 묶어서 가기 때문에 이 줄을 갔는데 이렇게 일정 짜는 게 어려우시면 그리고 평수가 넓으시면 이것보다 조금 더 일정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루까지 넣는데 마루는 빼고 장판을 넣으신 부분은 넣으셨으면 은 마루 철거 없이 원래 장판이었고 장판은 그냥 뜯어내고 장판을 넣으시는 거라면 일정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시는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깨달은게 저희집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일정을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일정만 잘 짜면 정말 탁탁탁탁탁 인테리어가 싹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하다보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삐끗할 수가 있어요. 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공사하다가 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무슨 하자가 발생을 하거나 이래서 그거를 메꾸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뜯었는데 방수공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방수를 다시 해야 된다 하면 화장실 일정은 좀더 늘어날 거고요. 이런 기타 등등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감안하시고 적어도 2주에서 한달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정말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